안녕하세요 팝도사의 파비앙입니다 아우 오늘 너무 피곤했어요 네 오늘 알바를 갔다가 약간 소론이 길어질 것 같은데 오늘 알바를 갔다가 문화선물권 만원을 받았어요 오늘 촬영 당일이 지금 25일 크리스마스 거든요 <웃음> 크리스마스 선물로 만원짜리 문상을 받아서 여기 조문고하트렉스에 가서 제가 플레이블을 몇개 샀어요 플레이블을 몇개 샀는데 원래는 저번 영상처럼 하트엑스에 가가지고 제가 사는 영상부터 고르는 영상까지 제가 쭉 찍어서 한 10분, 15분가량의 영상을 만들려고 했으나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인간적으로 사람이 와 거의 물건 고르는 데만 제가 사람이 밀려가지고 물건을 고르는 데 천천히 못 골라 진짜 대급하게 고르고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산게 이렇게 되거든요. 일단은 첫 번째로, 빨간색 심, 스테들러 빨간색 심인데, 이게, 이게 3600원이에요, 여러분. 마리의 방고예요 이게 3600원인데, 3600원이 값어치 할지 모르겠어요. 이게, 빨간색 심인데, 제가 빨간색 이 필요해서 샀긴 샀는데, 하, 너무 비싸. 대체 뭘, 뭘 갈아 넣었길래 니가 3600원이나 하는 건지 모르겠다만, 이게 3600원 짜리더라고요. 이거, 이것도 한 3000원? 주고 샀던 걸, 산 걸로 기억해요. 이게, 이게 제브라에서 나왔나? 어디서 나왔니 니가 제브라거였니 아니면 유니거였니 어쨌든 연필모양 연필모양 샤프펜슬 그리고 여기 프로털 샤프펜슬 프로털 프로털 샤프펜슬이랑 그리고 스테들러 스테들러 형광펜을 샀어요 와 근데 오늘 사람이 진짜 너무 많았어 오늘 거의 제가 고르고 계산한 데까지 거의 1시간 30분이 걸렸어요. 제가 고르는 데는 거의 1시간이 걸렸는데, 기다리는데 30분이 걸렸거든요. 그니까 제가 영상을 찍으려고 핸드폰을 꺼내려고 하는데, 하트에서 입구에 딱 들어가자마자 사람들이 정말로, 야, 너왜 샤프심 안 나오냐? 바꿔치기 당했니? 분명 아까 샤프심 나왔는데. 어쨌든 샤프, 어쨌든 사람들이 정말로, 와, 가득 차있는 거예요. 평소 이렇게 한 달에 한, 한네 배는 몰려있었던 것 같아요. 한 네, 네 배는 몰려있었던 것 같은데, 진짜, 네배물량에 사람들 그렇게 많이 있으니까, 카메라 끌어들기가 무섭더라고. 이게, 지금 뭐, 인기 유튜버도 아니고, 그렇다고, 중소 유튜버도 아닌데, 카메라 끌어들어서 혼자 주저 떨고, 떨고 있으면, 완전 쪽팔릴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거기 어린애들도 진짜 많았어요. 어린애들도 진짜 많아가지고, 어린애들 얼굴을 지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영상은 못 찍고, 이렇게 짧게 짧게 남아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어 짧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영상인데 팝도사는 영상이 짧아질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말 그대로 리뷰라는 영상이 아니라 아, 제가 오늘 프레, 프레털 프 샤프펜슬 샀고 그리고 이거 제브라에서 나온 연필 연필 모양 샤프펜슬 샀고 그냥 빨간색 깔 샤프펜슬용 0.5mm 리필심을 샀고 그 다음에 스테들러 이걸 샀습니다 하고 그냥 끝내는 영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제가 서로를 길게 말할 수 밖에 없는데 어쨌든 오늘 알바하고 나서 되게 피곤한 상태로 와아 그래도 크리스마스니까 나에게 주는 선물 정도로 이, 정도는 주, 이 정도면 는이정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갔다가 실겁했어요 <웃음> 다시는 크리스마스 안가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 물론 이 영상은 크리스마스 엄청나게 이후에 이게 지금 제가 세이브파일이 한 15개쯤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한 아무리 일주일에 두 개씩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건 5주 에 올라갈 것이므로 1월에 계신 분들 미래의 1월에 계신 분들 크레스스잘 보내셨길 바라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이샤프펜슬에 대한 리뷰 영상은 언젠간 올라갈 것이니 <웃음>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기 바라요.